부동산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최근 수승구에 금매로 아파트가 1억 5천이 최고였는데 3억까지 금매로 거래가 된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미지 차원에서 얘기는 못해드리겠지만 하지만 은뭐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돼서 실거래 금액이 접수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향후 국토해양부 자료를 확인해 보면 나오겠죠 일단 분위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초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팔수 있으면 팔아라.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한 통화를 받았는데 아파트가 가격이 안 내려가고 있는데 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영상을 올리느냐. 그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미치게이죠. 그리고 오늘 사무실에서 마찬가지 아파트 급매로 내놓고 광고를 올렸는데 하려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입주자인데 왜 아파트 가격을 그렇게 내려서 광고를 하고 있느냐 급해서 아파트를 팔아 달라고 해서 그 금액을 책정해서 그 광고를 내놨는데 뭐 잘못됐느냐 이런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치개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준공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 sk 리더스뷰 788가구 이 아파트 110평방미터 미하 전용면적 실거래가는 작년 5월만 해도 14억 7천만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6월에도 14억 3천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6개월 후인 작년 12월 13억 2800만원으로 급락했다 전세값도 마찬가지다 110평방미터 전세보증금은 작년 10월 11억원을 찍은 이후 두달새 9억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호가는 8억에서 9억원 선이다. 최근 대구부동산시장이 심상찮다 속칭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에서조차 매매 전세가격이 1억원 이상 떨어진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미분양 주택도 늘고 매매 전세 매물도 쌓이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대구부동산시장이 공급 과잉과 각종 규제 강화 여파로 당분간 침체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에서 속칭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부더제니스 1494가구 대형 면적 매매 가격이 평균 1억 원 정도 하락했다. 171평방미터는 작년 1월 24억 5천만 원으로 신고가 거래된 이후 4개월 뒤 23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204평방미터는 작년 7월 25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10월엔 24억 4천만 원에 팔렸다. 황주철 롯데칸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는 현재 대구지역 거래량은 최근 3에서 4년 중 가장 적다. 공급이 많아 물량이 많이 쌓인 데다 규제까지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수성구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인데 동구와 중구처럼 공급이 많이 풀린 비도심 외곽지는 더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오고 말했다. 쌓여있는 매매 물건 전국에서 가장 많 대구 부동산 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첫째 주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대구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6.15 일주일 전보다 0.05% 떨어졌다. 작년 11월 셋째 주부터 줄곧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매매 물건은 쌓이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구 매매 물건은 25516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년 전 딜만 3227건 보다 92.9% 증가했다. 2위인 전남 59.4% 과도 큰 차이가 난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1월 첫째 주 대구 전세가격지수는 100.9로 전주보다 0.02% 내리며 3주 연속 하락했다. 전세 매물도 쌓이고 있다. 이날 기준 전세 물건은 6693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1년 전 지천 319건 보다 188.6% 늘었다. 미분양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대구 미분양 물량은 2,177 가구, 10월 1,933 가구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했다. 규제 폭탄의 공급 폭탄 겹쳐 침체 지속 우려 전문가들은 대구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한다. 각종 주택 규제와 과도한 공급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더해 수성구는 투기과열 지구로도 묶였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제한과 세제 강화, 전매 제한 규제까지 받게 됐다. 부산, 광주, 울산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급 폭탄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 침체가 심해지고 있다. 2018에서 2021년까지 대구에서는 매년 2만 가구 이상 아파트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18년 2951 가구 2019년 28147 가구 2020년 3692 가구 등이다 올해 예정된 분양 물량도 26075 가구에 달한다 입주 물량도 2018에서 2021년까지 매년 1만 가구 이상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2780 가구로 대폭 증가하고 내년에는 34128 가구가 예정돼 있다 하락 조정기 정치 이슈가 변수될 수도 업계에서는 대구부동산 하락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지역 해제 기미가 없고 공급 적체도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수요를 유입할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 등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물량이 많이 풀려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면서 각종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다 공급 부담도 커지고 있어 올 한해 대구는 집값이 조정 받는 시기가 될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등 대형 정치 이슈가 변 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대구는 현재 별다른 이슈 가 없기 때문에 대선 등 정치 이슈 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선거 이후 대구지역 광역철도계획이 구체화하고 조정지역 해제가 발표된다면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수도 있다. 고 했다.